제가 뭐 이것저것 뭐다 조금씩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적은 것이고 제 의견은 바낙스의 의견이 아니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바낙스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체험단 리뷰 체험단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접하고 제공해주시는 그 제품 언박싱하러 왔는데 바낙스 제품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고는 바낙스 페스타 입문용 엔트리급 그거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품평을 잘할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공해주신 게한 중급 정도? 하이엔드 레벨은 아니고 그래서 그걸 제작하시고 기획하시고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전문가실 것 같아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어떤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좀 그런 말씀 들으러 배우러 왔습니다 자 기획팀에 계시는 바박스 기획팀에 계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승이라고 합니다. 아 이승자 뒷자 대리님께서 저희 언박싱을 도와주실 겁니다. 이왕이 언박싱을 할때이 장비의 전문가 그 분을 모시고 그분께 배우면서 하는 언박싱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당돌하게 좀 쳐들어왔습니다. 자 인사부터 하시죠?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피니피치 왔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뭐 채널 잘 보고 있고요 <웃음> 제가 사실은 그 바다 전문가는 아닌데 예. 일단은 바다 낚시 가끔 광어 낚시라든가 예. 뭐 주꾸미 낚시라든가 계속 예. 가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자주 채널 구독하고 <웃음> 보고 있습니다 자 굉장한 전문가신게 주꾸미가 아니고 주꾸미죠 네. 주꾸미, 네. 예, 카메라가 <웃음> 있어서 그러신지 주꾸미라고 하시네요 보통 저는 주꾸미는 <웃음> <웃음>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웃음> 이 대리님께서 런커TV라고 2013년부터 계속 운영하시고 계시는 채널이 있으시대요. 네. 예. 자,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네. 여러분,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저희 베스 전문 채널이지만. <웃음> 아, <좋겠는데요>. 네. 네. <웃음> 네. 자, 오늘 받을 제품이, <웃음> 네. 로드의 제품명은, 바낙스 하데스 라이트지기. 네, 맞습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거부터 좀, 이거, 내려습고다 네. 네. 로드부터. 네 예. 로드부터. 네. 써있죠? 하데스 라이트진궁이라고 그 회사에서 라이트진궁 대 중급에 해당되는 그 음, 낚시대입니다 중급이요? 네, 예, 중급대에 해당되는 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네. 제가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체험단 여기에 정말 응 좋게 채택이 됐습니다 네. 선정이 됐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평소에 날카롭지 못한데 이럴 때는 좀 날카로운 예리한 아. 면이 있습니다 언박싱을 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부분은 사용하기 좀 불편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수정이 안 됐을까요? 아니면 중급인데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말씀도 소송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각오하시고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십고까아 긴장이 너무 좋습니다 <웃음> 너무 긴장돼서 막 이렇게 시고 있습니다 설명 일단 뭐 일단 제품을 개봉하기 전에 예. 말씀드릴 게이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전문가들도 음. 많아요 음. 그래서 드리는 말씀에 사실 우리나라 낚시가 지금 사실 S사나 D사나 굉장히 그큰 규모의 일본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의안 밀리려면 기본적으로 한국의 그 낚시 조국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어, 그레이드를 설정할 때 어느 정도 하이엔드급을 중급에 파는 그런 어.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데스 라이트지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 중급에 해당되는 낚싯대지만 네.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하이엔드에 맞춰서 음. 좀 가격을 내려서 좀 판매한다 이런 걸알아으면좋겠고요 대놓고 직접 네. 드신데 네. 제가 보면 거 다르니까 일단 <웃음> 네. 계속 해보고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네. 네. 뜯으면 뭐가 나올지 하데스 라이트지깅 같은 경우에는 어 66F가 있고요. 66FF가 있습니다. 이 낚싯대는 일단은 66F 낚싯대고요. 예. 보시면은 광어, 참돔, 갑오징어 주꾸미. 음.. 네. 주꾸미로 이제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자, 일단 네. 마벨이 붙어있고요. 예. 됐고요. 네. 케이스 정말 마벨이. 네. 네. 가지고 다니실 때 용이하도록 이렇게 세미 하드 케이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에 D사가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아, 국내 D사가 아, 또, 네. 또 있는데? 그 라이트 지닌대가 저한테 하나 있어요. 네. 잘 쓰지 않아요. 네. 이건 중급인데 제가 인터넷에도 가격을 동적을 해봤는데 네. 그거보다 이성만은 비쌉니다.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케이스. 아 케이스야? 예. 다른 걸또 놓고 다녀도될것 같아. 예. 네. 케이스만 원가만 해도 굉장히 네. 어느 정도 그 원가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음. 그래도 저희는 고객들을 위해서 <웃음> <웃음> 너무 이게 <웃음> <웃음> 고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제은 예.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you know, you don't 지켜드리려고 do it. y o 이런 o n t h a v 가 to d 부리 t I'm sorry. I'm s o 어 오빠, 지금 화면에 o r r y I'm s o 어? r y I'm sorry. I'm s 이 r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예겠습니다리 제첫 인상은 무난합니다 무난? 기하겠습니다 예. 대리님께서는 이걸 기획하셨으니까 네. 굉장히 좋죠? 이러고 싶으시겠지만 제게 무난합니다 사실 제가 기획한 건 아니고요 <웃음> 제가 기획한 건아니다 일단은 그 초리대가 일단 또 나오겠죠? 그거 이 제품보다는 네. 이 파손 방지하려고 한 스펀지 네. 성의가 정성이 좀보이죠 스펀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그 다음에 이 로드베이트 가나 로드 벨트도 있네요. 로드 벨트, 저희 바나스 신형 로고가 합의때 로드 벨트가 이렇게 나오고 음. 두 개가 나오고요. 음. 자, 저희 보증 카드 음. 보증 카드가 나옵니다. 가이드 스펙이라든가 이런 걸 표기하기 위해서 음. 나오는데 지금 이 하데스 라이트지닝 같은 경우에는 후지 가이드를 사용을 했고요. 캠클 풀리는데 뭐예요? 그 후지 가이드의 어떤 등급을 보면 은 음. 어떤 줄꼬임 방지가 어느 정도 용이하고 음. 가이드링은뭘 썼다라는 걸 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나오는 어떤 낚시대들은 거의 다 후지 가이드를 사용하고 음. 있습니다. 저는 베이스가 원래는 바다시님한테 원투군이었어요. 아 원투예요. 네. 네. 후지 k 이 가이드가 적용된 그 원투제는요. 전문용어로 타통이라게 있는데 던지자마자 딱 들어오죠. 그런 네. 경우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란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아. 말씀하시는 것처럼 줄꼬임 방지가 돼 있어서 그런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케이그라이드라는 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에서만, 거기서 막 멈췄는데 확실히 적용된 건줄 거에요, 실히은 혹시 아, 좋으요 제가 뭐, 케이가이드를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웃음> <웃음> 저희 그 회사에 그 설계하시는 분들, 연구하시는 예. 어, 분들이 어, 가장 적합한 가이드가 뭔가 해서 선택한 것이 음. 케이가 드고요이 어, 제품은 어떻게 사용을 했고 어, 여기 보시면은 뭐라이트지깅 어. 뭐 스펙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까볼까요? 아, 네 아, 아, 아. 예. 낱낱이 지금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게 음. <웃음> 잘모르시더라고요 <웃음> 여기 스티커가 붙어있어서 태클 박스에 이렇게 스티커가 날씨 아 있습니다 자잘한 아이디어지만 네, 아이디 <웃음> 네. 갑자기 아이디어지만 버리기 때문에 태클 그렇죠. 박스에 이렇게, 이렇게 보증 안내나 보증 음 카드 사실 저희가 AS를 보낼 때는 이 보증 카드를 보내셔야돼요 보통은 여기에 이제 그 구입 일자라든가, 구입 매장 이렇게 표기를 하게 돼 있는데,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표기가 안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제든. 이게 사실은 규정은 1년 이내 음. 1회 보상, 무료, 무상 보상. 아 이거 말이 안 나오지? 예. <웃음> 1년 이내 1회 무상 보상을 예. 하게끔 이게 규정이 돼 있는데, 예. 어, 1년 이내라는 말이 거의 무색할 만큼, 보증, 구입 일자라는 표기이 있어요. 아, 규정이 있는데, 기획팀에 계시는 대리님께서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셔서, 한 2년 있다가 기재하고 갖고 오셔도 됩니다. 이런, 그, 그런, 사실 이렇게 되면, <웃음> 사장님이 굉장히, 그, 안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A.S. 센터장님도 <웃음> 안좋아수 있는데, 네. 우리 그, 달몽이네, 구독자분들께나, 살짝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 뭐, 기, 긴장하신다고 하시더니, 뭐, 저건 다 잘해. 저도 이제, 바라스 제품을 사용을 하다, 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요런 음.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거는, 요즘 말로 게이득이라는, 음. 네, 게이득입니다. 네. 1년이 좀 지나도 1회 무료로 보상을 한다는 네. 의미고요. 참조하겠습니다. 네, 일단 낚싯대 개봉이 뭐 끝났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언박싱 할게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크리에이터 체험자분들 네. 그 많은 제품들을 드렸기 때문에 어. 낚싱할 게 많습니다. 음. 일단 낚싯대는 뭐 끝났습니다. 네, 낚싯대는 끝났는데 네. 저희 제품 음. 저는 새 제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어 물론 크리에이터 체험단에서 제공해 주시는 거니까 네. 무료로 어. 공짜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후에 어쨌든 새 작품은 언제 쓰니까? 네. 그래서 새 작품은 굉장히 조심스러워. 제가 스크래치를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아, 좀 예민하게 쓰시는. 좀 이왕이면 오래 쓰자, 네. 그렇 어, 이게 코팅은 거의 대부분 에폭시로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주사기 에폭시라도 구비해 가지고 아. 스크래치가 나면 그 부분을 살짝 메웁니다 그리고 여러 번바가놔요 네,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맞지만 예. 대부분은 관리 안 하시죠 네. <웃음> 자, 그리고 동사의 다른 제품을 말씀드리자면 바라스 페스타라고 있어요 아, 예. 그 32,000원 인터넷 예. 소비자가 네. 32,000원 3만 원대인데 단종이 음. 되고 그전 제품 지금의 바라스 페스타 그두 제품을 사용해보면 저는 아, 막 추천드리거든요 그거 문어도 사용해봤고요 예. 광어다운셔도 사용해봤고 추 100호짜리를 달뤄봤어요 그 상상이 안가 있었죠. 32,000원짜리가. 바낙스에서 입문용으로 그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제공해주신 게 C66이 F입니다. 네. 걔는 C63이 R이거든요. 네. 그 표시, 그 차이가 뭘까요? 보통은 F와 R, 뭐 아시겠지만. 테스트 네, 네. 타입이냐. 음. 아니면 뭐 R은 레귤러냐. 음. 액션을 말하시는 거죠. 그 그렇죠. 핑세를 네. 말하는 겁니다. 예. 네. 그게 1.5mm 거든요, 탑가이드 선경이. 예. 네. 얘는 1.3mm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0.2mm 두께가. 예. 네. 이 낚싯대 삼돈타이라마 광어 다운샷이라고 하셨는데. 네. 문어도 할수 있을까요? 문어요? 예. 뭐. 대답 잘 해주셔야 돼요, 부탁 맞으시고? 네, 사실 문어 낚싯대에서는 또 따로 돼 있는데. 음. 뭐 범용적으로 쓸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라이트지닝대로도 추가하고 싶어서 네. 충분히 근데 뭐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아 피해가 있겠 아니 근 저녁대로 어. 하시는게 가장 좋고요 어. 뭐, 무조건 못 잡는다라고 어,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라이트 지깅 때로 방어를 잡은 사람도 있거든요. 뭐 드래그를 해서 잡으나 저는 그, 네, 이런 거, 이런 거는 저는. 한 모르겠어요. 70, 80cm급 오, 방어를 네. 라이트 지깅으로 근데 우연히 잡은 거죠. 아. 일부러 방어를 치는 건 아니고, 아. 네, 타이락을 하다가 아. 방어가 잡히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전용대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고요. 뭐 법용적으로 이걸 그냥 문어로 쓰겠다. 어, 문어까지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작년에? 고음 녹동을갔습니다네아미걸림이야 거기 밧줄도 많거든요 네 이건 밧줄이야 하고 막 육두문자는 안쓰 네. 카메라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욕을 하겠습니까? 만은. 정말 속으로는 육두문자를 막 하면서 랜딩을 했어요 무너옵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음. 1kg는 안 되고 한800 정도 되있는데그 녀석이 단지 안에 있었어요 아 그걸 바로스패스타로 끌어올렸습니다 아렇습니까이 액션이 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 32,000원짜리가 이만큼 이겨져서 부러지지 않고, 손을, 원줄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올릴 정도로, 그 전까지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덫을 놨는데, 드리렇게 이걸로 그 정도까지 할수 있을까요? 하고, 그 후기를 뒤로 하고 여쭤봤는데, <웃음> 있으이 말하시나 봐요. 사실 낚싯대라는 게, 이제 저도 뭐잘 모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고탄성 낚시대가 있고, 저탄성 낚시대가 있어요. 저탄성 낚시대는 가격이 저렴하고, 그잘 부러집니다. 음. 그 고탄성 낚싯대는 대신에 가격이 비싸고, 굉장히 가벼워요. 음. 전탄성 낚싯대 같은 경우는 대신에 좀 무겁죠. 음. 이런 가격 그레이드를 설정할 때, 고, 저탄성이냐, 고탄성이냐, 뭐, 음. 이렇게 설정하는 게 있는데, 음. 아마 패스타 같은 경우에는 저탄성 낚싯대는 아니다 대신에 좀 무겁지만, 아무리 해도 부러지지 않는 그렇죠. 그런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 명쾌하신 예. 오히려 네. 근데, 하드스 라이트 지민 같은 경우에는, 어, 전 저탄성 낚싯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저는 참돔 타이가 가참 초보예요 네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께서 같이 생각을 하셨는데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왜 유동식을 사용하시는 거죠? 봄이 녀석들이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먹이 활동을 할때툭 건드려본답니다 네. 그러고 어? 진짜 먹이 가안나 그러면 그때서야 와서 또 먹고 먹고 먹고 한다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봉돌이 무거우니까 원줄에 구멍을 통과를 시켜서 물도 딱 당기는데 봉돌체를 확 오면 무거우니까 이물갑 때문에 도망간다고 고개 네. 확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그때 들은 말씀이 참돔 타이라 전용되는 팁이 굉장히 부드러워야 되고 음. 민감한 거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자, 광어 다운샷을 보겠습니다. 네. 어, 광어 다운샷을 좀 여러 번다 했다 보니까 광어가 있는 곳에 내 체비가 흘러가야지 확률의 게임이더라고요 네. 내가 뭐 유혹해서 하는 게 아니야 네. 해보니까 뭐초보니까저 아무 말이나 할수 있는 거죠 고수와 초보 조선인들의 차이는 입지를 받고 배 위에까지 랜딩하는 데그 차이더라고요 본론을 말씀드리면 광어 다운샷은 제압력 그리고 스킬 그게 있는데 민감도 예민한 거를 따지면 파이너와 광어 다우샷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제 느낌에.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어 케이스에 써있나요? 네. 써있습니다. 네. 네. 네. 자, 저는 바락스를 힐러를 하려고 온게아니고 온 네. <웃음> 할수 있으면, 가급적인 정말 네.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천동 타이라와 광어 다우샷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장르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네. 그런데, 경영대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 이거 책임지셔야죠. 이, 이 말씀. 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라이트징이드로 방어를 잡고 응. 그다음에 뭐 라이트징이드로 문어를 잡고 응. 뭐 이런 거와 좀 비슷하다고 볼수 있고요. 일단 <웃음> 그 사실은 사이즈 관련된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추후에 출시될 그 마스터라는 낚시대가 있어요. 마스터. 오늘 타이게임이라는 낚시대입니다 마스터, 태어난... CNT 타이게임이라는 낚시대가곧 출시됩니다. <웃음> <웃음> 타이게임인 날씨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성경이 0.7입니다. 이게 지금 1.4죠? 네. 1.3이죠? .3이 네. 2.3에 거의 반토막 내는 초립대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셨지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낭창낭창되는 앞에 그 느낌이 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물감을 느끼고, 그럴 수, 탄검이, 뭐, 뱉어버린다. <웃음> 역시 전문가입 예, 예, 전문가는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다나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어, 아, 그... 물론 제가 차량을 가고, 예. 해서 뭐, 이제, 귀에서 귀동량으로 들은 것들. 제가 제압하면서 써봐야지 알겠지만, 네. 어, 칭찬을 먼저 하잖아요. 둘다늘리실수 있어요. 네. 손이 1.3mm고, 이 네. 제압력이 뭐, 아직 제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7대3 정도면 범용으로 무난한 가지만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격장을 노리셨다 그건 칭찬할 만하지만 은제 평가가 아니고 이래저래 평가를 제가 들어 봤어요 사용 중이신 분도 계시고 들어 봤는데 그분들 정말 가혹하게 말씀드리면 이도서도 아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 둘다 괜찮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 대리님께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죠 이것도 노리고 저것도 노려도 되겠습니까 뭐 계속 파고들고 싶었어요 피한건 네. 아니고요 사실은 그 우리의 하데스 라이트징인 같은 경우에 말씀하시다시피 범용성 있게 나온 건 맞습니다. 음. 범용성 있게 나온 건 맞는데 이제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릴은 안 좋은데 음.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성이 음. 들어가요. 음. 이모션한 부분들이 들어가서 음. 낚싯대가 아무리 안 좋아도 음. 이 디자인이 이뻐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그러네요. 네. 네. 성능이 너무 좋아요. 그 디자인이 너무 구이인데 성능이 너무 좋아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그렇죠. 그리고 뭐큰 거를 한 마리 잡다, 잡았다 그러면 은 음. 그냥 얘가 좋든 안 좋든 얘가 좋아하는 경우도 그런 있어요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도 들어갔고 아.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광어 낚시를 가서 이거를 가져가고 마음에 든다 뭐 입질감이 무게감이 잘 느껴져요 음.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주꾸미 낚시를 가서도 어? 무게감이 느껴지니까 난 이걸 쓰겠다 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능 부분들을 설계사 측면에서 파고들면 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아 이거를 설정을 할때 라이트 지깅 때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설계를 해야 그 사람들의 대중성이 기호성을 판단을 해서 만들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사실은 기업의 목표는 아시겠지만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낚싯대 만드는 게 맞는데 네. 그 대중성을 어떻게 네. 그 판단할지는. 자, 예. 네.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기획자의 네. 의도를 알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장비라면 아니 타이어만 해가지고 쭈그미도 하고 사용자가 네. 뭐, 아, 내가, 천천돼가지고 쭈꾸미 하면 안 돼? 이러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금리쪽으로 이렇게 해서, 고들려고 했던 게 아니고, 네. 제가 의도했던 말은, 기획의 의도. 기획의 의도, 의도였습니다. 기획을, 예.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낚싯대 기획을 하시는,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웃음> 여러분께보다더 전문적인, <웃음> 그런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데요 아니야, 아니, 충분히 전문적이셨어요. 이 기획하신 분이, 지금, 예. 얼마 전에, 나가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웃음> 네, 저기, 그, 그는 뭐, 제가 뭐 이것저것, 뭐다 조금씩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충분히 전문가시고. 제 의견은, 바랑스 의견이 아님을. <웃음>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웃음> 아니, 아니, 폴리포평을. 아 저는 진짜 이 언박싱을 틀어막키게 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아, 왜, 왜 그래야 돼? 닐 해주면 안 될까? 왜? 아니, 나, 나, 나. 시간이. 대리님 네. 너무 재밌어. 네, 래도도한 네. 시간 도. 할 거잖아, 릴도 아니, 한 시간까지는 아니는데 네. 난, 난 사실, 릴보다는 로드가 진짜 궁금했어. 아,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 이걸로 한치도갈 거고요. 네. 문어는 안 됩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 왜냐? 문어 굉장히 필요한 낚시거든요. 어, 얘는 66F잖아요. 네. 길이가. 6비트, 그, 6비트 6? 아, 갑자기 단위가. 아무튼. 네. 2미터에 박 합니다, 이 길이가. 그죠? 네. 그렇죠. 저... 추가. 여섯곳만 가도 뭐 20% 정도면 문어 낚시 할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 에다요 거기 섬하고 삼, 섬 사이에 조이가 굉장히 세가지고 음. 30%, 40%, 50%까지 날 때도 있어요 아. 네. 제압을 할때 길이가 거의 2m에 육박하면 음. 무게, 무게가 무게저 끝에 있기 때문에 이 자체 장기의 낚싯대가 굉장히 가볍다고 하더라도 네. 실상 무게를 느끼는 건추의 체계의 문어의 무게거든요 그래서 길이로서는 문어는 못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는한칠를 그래. 네. 가야죠 이걸로 한치도 할 겁니다, 저 아. 한치도 가고요. 네. 참돔 타이라바 꽤 여러 번할 거고요. 또, 한치 때 같이 할수 있는 게 갈치 메탈지기입니다. 갈치지기인데, 그것도 할 겁니다, 이걸로. 와, 근데, 달봉이 예. 님이, 예. 그, 뭔가, 이걸로 대문을 예. 많이 잡으시고, 예.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만약에. 감성이 들어가요. 예. 저는 장비를 의은하 잘해요. 네. 야, 이 녀석아, 나좀더 하다. 오고 네. 야, 너무나. <웃음> 네. 저 이런거 너무 잘해요 저는 가끔 거. 낚시하다가 낚싯대가 네. 저한테 네. 말을 하는거 같아요 <웃음> 그럴 때가 딱 낚싯대 넘는 순간 우웅 하면서 진동이 느껴지고 아, 뭔가 제 손과 동아되는 아, 느낌? 아 그건 개인차이고 아예 그런거죠 그러면 이제 고기가 <웃음> 나오고 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진짜 대리님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걸로 한 마리 대물 같은 거 잡으면 이 녀석한테 정을 줄수없는 정이 들어요 네, 네. 네. 그렇게 감성적으로 충분히 네. 장비 그렇게 접 그럴 수 있고 저는 네. 새 네. 장비를 굉장히 낫겠니다 네. 여기에 스크래치 한거 나는 순간 제 마음에 스크래치가 막 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요것도 되게 잘, 잘, <웃음> 잘, 예, 예, 예. 다른 것도 요 자, 있을까요? 일단 제큰 거는, 일단 립이죠? 예, 예. 립이 예. 고 오. 오. 그 다음에 저희 그 카다로그, 여기 이제 저희 모든 제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오. 그 다음에 모자. 이렉시마를 모르시는 분들. 예, 몰라요. 모릅니다. 이렉시마 뭔데 작품을 받았어요? 렉시마부터했 이제 저희 그 루어 서브 브랜드입니다. 의미는 무슨 의미는없습니다 <웃음> 예. 아, 그냥 알파벳. 좀. 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죠. 넥시마. 아, 의미가 뭐지? 잠시만요. 지금 국가점수에 반영될 뻔했습니다. 예. 아, 사장님이 이그 영상을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넥시마라는 의미가. 모르겠습니다. 나멀 일단. 멀서 아, 걱정 걱정 많세요 이게 굉장히 굉장히 인간적인 그 모습이시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 넥시마라는 브랜드를. <웃음> 이 영상은 데사장님이 보시진 않으실 거예요. <웃음>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바락스 신형 로고가 삽입된 티셔츠. 음. 그리고 그, 우리 또 얼굴 타지지 마시라고 음. 이렇게 버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갑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제 사이즈를 좀, 보니까 이 티셔츠나 이런 사이즈를, 제 가장 큰 사이즈를 신청을 <웃음> 하셔가지고, 일단 이 장갑 같은 경우는 X라지로.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어, 저, 잠깐만. 네. 네 착용을 넣은 거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바다에 빠지실 때, 네. 이제, 그, 빠지실 안전하시, <웃음> 안전하시라고. 혹시나 부리의 사고를 당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그, 우리, 구명조끼가 있어야 되겠죠. 자동팩창식. 자동팽창식 구명조끼. <웃음> 일단은 이렇게, 필요, 물품들에 대해서 예, 예, 이렇게 설명을 예, 드릴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 이런, 이런 제품들이 있었고요. 전 이건 착용을 했으니까 그냥 끼고. 네. 리뷰를 좀. 알겠습니하겠습니다 자, 하면 이제, 낚싯대만큼 또 중요한 거가, 이제, 리뷰라고. 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따끈따끈하게, 5월달에 출시한, 아이오닉스. 오, 어, 진영이요? 완전 신상 음, 음, 죄송한데, 쟤는 네. 공부를 조금 해왔어요. 네. 근데 얘는 못 봤는데? 얘 거. 같은 경우는 완전 신상이기 음, 때문에, 음. 아직까지 뭐 리뷰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없고요 음, 일단 이렇게 진짜. 보시면은, 거기 이제 뭐 설명서, 사용설명서라든가, 음, 음. 네. 안내서, 이런 것들이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깨알 꿀팁인데, 이런 이제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 스플 뭐 매듭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 스플 돌아가지 않게. 네. 이, 아, 눈에 짝띠네요 우리가 또 일본 제품을 사면 사실 그와다시와 이들을 모르거든요 <웃음> <웃음> 네, 히라가나 이런 거그 일본은 좀 약하신 분들은 읽기가 음. 힘든데 음. 국산 제품은 한글로 음. 네. 해야 겠습니다 자! 언박싱 창가산 전에 릴이 10만 원이 넘어가면 죄송합니다 성향이에요 네. 10만 원이 넘어가면 성능이 거기서 거기다 저는 그렇게 똑같아요 아다 예. 근데 가격이 얼마나 적도 되죠? 중급이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은 고가라고 붙여있습니다 고가라고? 22만원 지금 소비자가 되어 있는데 22만원이요? 저희한테는 굉장히 고가 어... 아, 바라스에서는? 바라스에서는 어, 제가 오면서 딱 가격만 봤어요 네. 근데 오픈마켓에서 사운되고 DC가 되고 이렇게 하는 가격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제가 오면서 대충만 봤는데 네. 17만원 대? 18만원 대? 네. 그 정도에서 네. 판매를 하시고 봤거든요 네. 그런 건뭐 기밀 사항이 아니죠? 기밀 사항이 아니뭐 일반적으로 예예. 다 검색만 하면 나올 수있습 그러면 17, 8만 원대? 그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어. 사실 본사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웃음> 본사는 22만 원에 판매합 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마켓의 그 물건이나 예. 보기 물건이나 예. 본사 물건이나 예. 똑같은 물건인데 예. 저희는 무조건 소비자가로만 판매를 할수 아. 있습니다. 그렇죠. 최적가라는 그런 요즘은 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그렇죠. 네.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낚시 그건... 조고 업체뿐만 아니라 네. 낚시 소매상들 안 네. 아, 힘듭니다 이 인터넷 오. 검색이 빠르고 소비자로서 음.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죠 음. 맞죠? 네.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고 네. 소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예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사다보면 최적가 검색을 했기 네. 때문에 오. 오,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지만 네. 이 조고사 입장이나 소매상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지금 시기입니다. 사실 인터넷이 음, 너무 발전이 아, 돼. 우리나라 인터넷 너무 <웃음> 빨라요. 네. 너무 인터넷 <웃음> 빨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를 꾹꾹 삼키고. 박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릴 커버가. 어, 마음에 듭니다. 어, 릴 네. 커버. 네. 저는 그냥 박스에 처박아 놓는데, 어, 왜왜안 쓰시죠? 사실 달봉이님처럼 이렇게 장비를 아끼지 않나봐요.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놓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음. 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오이, 오이, 오이, 오일 어, 오이. 음, 오이, 오 핸드를 열수 있는. 네. 중요한 것도 보증카드. 음. 네. 아까 그하데스 라이트 지인과 마찬가지로. 네, 네. 없습니다. 구매해. 네. 이거는 트리도세각하지라고 <웃음> <세월한 일이라고> 해서. 표기는 <웃음> 아닌 안 해. 구매 <웃음> 안 해. 구매 표기구 보통은 그 많은 분들이 사선업체의 일을 이렇게 세척하고 맡기시는데, 네, 맞아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 맡기시면. 근데 이럴 수 있는 점은? 네, 스센터에 보내서 수리를 한다 하면, 분명히 비용이 많이 발생할 거다 하고, 왠지 모를 수밖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사선업체보다? 예 네, 예. 네. 근데 사선업체보다 더 좋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하셔야 되는 게, 그, 일본 제품을 사면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네, 비싸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데바라스 네, 제품은, 그, 저희 부품을 직접 가공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가공 설비를 보여드리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네. 그, 메인 기어라든가, 다, 중요한 <웃음> 부품들, 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가공을 하기 때문에, 네. 어, 바로바로 바로 부품 수급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AS 센터장님을 찾아뵙고, 네. 질문이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대리님께서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분야가 좀 다른 질문인데, 어 제가 인조어를 구매를 했어요. 네 구매를 해서 사용하다가 이년속을 굉장히 오래 썼어요. 저는 굉장히 오래 쓸 자신이 있는 녀석이라 네. 오래 썼습니다. 네. 어느 순간 단종이 됐어요. 네. 제가 AS를 보냈습니다. 단종이라서 작은 소품인데 이년 속에만 특화된 그런 부품이 있는데 네. 단종이 돼서 부품 수급을 할수 없어요. 네 가능할까요? 그부터죠. 아, 이 만약에 인조를 뭐한 10년을 쓰셨어요. 네. 10년을 쓰시고 네. 이제 망가진 거죠? 네. 망가지면 보통 10년 쓰시면은 네. 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 네. 쓴다 이제 버리시고 새 제품 사시고 네. 그러신 네. 분도 있는데 어, 바나스 제품을 사시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웃음> 왜 그러가 하면은 네. 정말 이 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고치고 싶다. 네. 어떻게든 고쳐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 고친다. 절대 네. 뭐 이게 프레임이 깨져가지고 프레임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따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음. 저희 제품을 음. 구매하셨다는 그런 그 고객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안내를 해드리죠 그렇죠. 이거와 비슷한 성능의 이 말씀 책임지셔야 돼요 음. 분명히 댓글 달으시고 책임을 지고 싶은데 네. 네. 사장님은 이기안 보실 거라고 네. 아니 왜냐면 깨질 정도로 이 정도 바꿔야지 저는 그거를 네.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음.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제 테크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대리님께서도 인맥이 있으시잖아요, 낚시에 네, 저도 소비자 쪽이 굉장히 인맥이 많습니다 네, 그분들 중 하나의 소원소리를 듣고 왔어요 한 달이 넘게 걸리더라 뭐해 네, 뭔데요? 그랬더니 부품이 없다고 하더라 음. 그래서 에이, 그런 형님 어느 결론이랑 비슷해요 뭐 왔는데 그거를 바랐을 따지고 싶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먼저 드리고 부품 수급이 안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정말 가능하신 겁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음. 일단 뭐 한달한달 한달 기다리신 분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도 드리겠습니다. 같은 낚시인의 마음으로서 예. 예.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이 예. 나요. 만약에 예. 망가져가지고 빨리 낚시를 가야 되는데 예. 낚시를 못 간다 그러면은 예 그렇죠. 그 예약 되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더군다나 내가 이거 애정이 기든 그렇죠. 그런 장면 그런 낚시 때나 뭐 리미면. 빨리 수급이 돼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기업이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 구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카나그을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제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품 수급이 좀 늦어질 때도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재고가 만약 부품이 없을 경우에는 실제 완제품을 가지고 뜯어서라도 껴가지고 그 수리를 해서 드리는데 이 완제품 자체도 없는 것이아 그렇죠 예. 충분히 네. 제가 말했던 대답은 성인이었거든요 예. 바낙스의 마인드가 기업의 마인드가 분명히 느리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비슷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더나 저희가 아무리 작은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채널에서 다수의 시청하시는 분들께 알려지게 될 텐데 성의라는 걸 그런 걸좀 느껴보고 싶었는데 굉장한 성의를 보여주셨네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 낚시의 네. 입장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구독하시는 분들과도 정말 같은 마음이라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자, <웃음> 어, 진짜? 이게 엇박스 토끼네요. 정말 이거 뭐 영상 하나 찍어야 될것 같은데요? <웃음> 너무 길면은, 예, 예, 그 많은 분들이 지루해 주시 아, 수 되, 괜찮아요. 네. 저희 영상 보통 50분, 1시간 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made in korea라고 지금 찍혀 있고요. 음, 이 음. 모든 제품, 부품들은 음. 저희 한국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오, 중요하네요. 네. 바낙스, 메이드 차이나 c 아니었었나요? 아닙니다. 물론, 차이나도 있어요. 차이나도 음. 이제 저희 직영 공장입니다. OEM 발주가 아니라, 음. 일단 저희 직영, 저희가 관리하는 공장에서, 이제, 산동바낙스라고, 어. 그 중국에 따로 공장에 저희가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아, 아, 이 말씀 하시는데 눈을 못 쳐다보겠어. 아, 네. 차이가 아니고, OEM이 아닙니다. 저희 직영이니까 믿고, 네. 이, 이 말씀 하실 때 눈빛이, 이야. 네, 저희가, 왜냐하면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OEM 발주면은 그냥 던져놓고, 음. 그, 그냥 받으건 끝입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QA 검사, 네. 품질 검사까지 저희가 네. 직접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은 연구 안 하셔도 됩니 네.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은 아이오닉스 SW라고, 네. 아이오닉스 솔트버터 시리즈라고 이렇게 출시되는 제품이 있어요 저 그거 엔트리, 중급, 하이엘 네. 나눠진다고 하면 중급에서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네. 드래그입니다 아 드래그 예. 그거 드래그 드라고아 그렇습니까? 10만원 이것도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이건 네. 당연히 있겠지 네. 이건 네. 당연히 있는데 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소리를 듣고 안 듣고는 엄청 차이가 있어요. 그렇 예, 역동감 재밌습니다. 예. 역동감도 있고. 있습니다 있어야지. 예. 그래서 이것도 드래그 예. 예. 그, 일단은 보시면은, 자, 손 한번 음. 들어보시죠. 예. 음. 이 릴은 가장 큰 특징이. <웃음> 엄청 아깝네, 이거! 175g입니다. 얼마예요? 175g. 제가 국내 비사. 예. 네. 완전 보급형일이 있어요. 가성비 굉장하다는 그 네. 보급형일이 있는데 그 녀석이 200g 전후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음. 이거 그거보다 훨씬 가볍네요. 훨씬 가볍습니다. 이게 음. 프레임이 뭔가요? 뭐, 그냥 강화 플라스틱 뭐 이런 건가? 예 그렇습니다. 이형이 되고 네. 좀 뒤틀리고 그런. 아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이건 장담하고요. 네. 던져도 안 깨지는. 아그 정도는 아니고 <웃음> 소재로 <웃음> <저희> 항공, 항공기에 <웃음> 들어가는 그런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전혀 그걸, 음, 그, 가는, 그런 거없고요그 다음에, 그, 이게 가벼워진 이유가, 음. 이 카본 핸들. 음. 굉장히 비싸다는 아. 그 카본 핸들. 예, 알겠습니다. 예, 카본 핸들 웬만하면 어느 정도 그 저렴한 릴이나, 음. 중급 릴에는 들어가지 음. 않는 그 구성인데, 알겠습니다. 이 카본 핸들 들어왔고, 이 노브 자체도 굉장히 가벼운 코르크로 구성되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저는 마음에 들어요. <웃음> 예, 저는, 어. 예, 저 다른 거 모르겠고, 예.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네요. 진짜. 일부러 들어보라고 하신 것 같아. 예. 디자인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자 한번 돌려보시죠. 아니 그보다 저는 이 무게가 네. 와 이거 음. 음 릴링감은 릴링감 좋습니다. 릴링감 좋고요. 막 엄청나게 좋지는 않나 보네요. 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게저 3만 원짜리부터. 보통 7, 8만원, 9만원, 10만원 초반까지도 사용을 해보는데 그 일보다는 월등히 좋지는 않지만 좋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무구화 고기가 안 걸리거나 뭐추라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에서 밀린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한력 이 무게에 비례해서 아 얘는 가벼우니까 좀 제한력이 좀 약한가? 뭐 그런 거라는데 1일 같은 경우에는 드랭력이 예? 예, 예. 11kg입니다 네. 175g에서 나올 수 없는 드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통 드랙력은뻥드랙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예. 듣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실험을 덮쳐서 이 드랭력을 두고 끝까지 잡는 상태에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하다보면 은 아이고 뻥드랙이야만 이런 방법이 예. 있습니데 예. 사실은 실험을 할때이 예. 스프를 끝까지 꽉 잠그셔야 니다 네. 힘을 줘서 진짜 이 부러지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끝까지 잠근 상태에서 최대 드랙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그 까지 잠그지 않을 경우에는 아...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데 대리님께서 네. 이 말씀을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1 2 k g 드랙력이라는 거는요 활자 강화가 보통 5kg, 6kg 정도 나오는데 그 녀석이 5kg, 6kg가 물속에서 저항을 해서 힘을 막 주고 하면 자기 몸에 두배 정도를 씁니다 힘을 그럼 10kg 정도인데. 팔자 광어 정도는 거뜬히 제압한다는 그.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 힘이에요. 네. 드래력이 그런 겁니다. 나중에 실험을 한 번, 아령 가지고. 아니요. 10kg짜리? 아니에요. 지금 표정이 너무 자신감이 없어 아, 자식하고. 너무 자신감이 어요 네, 네. 자신감을 너무 감춰야 되는데. 사기꾼 되는 거 아니에요? 댓글에. <웃음> <거> <웃음> 그래. 아닙니다. 아교를 그 이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웃음> 네. 좋은 제가... 말씀 많이 해주시 <웃음> 제가 분명히 네. 테스트를 네. 해볼 거지만. 네. 기업에서 테스트를 마쳤다고 하고. 네. 뻥 스펙이라는 그런 말씀까지 네. 하셨는데도. 그랬는데도 11kg 공제할수있으면 이런 말씀까지 하셨으면 얘는 11kg 맞습니다. 믿고 사용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라인트깅 전용 릴인데 11kg. 예, 이건 말단 때는 들고 무게가 175g. 이것만으로도뭐 약간 위기가땡기는 게다가 디자인까지 뭐 이렇게. 어 디자인은 네. 약간 저도 마음에 들어요 디자인. 음. 그러면 대리님거 저는 약간 올드한 겁니다. 그래요? 네. 컬러가 네. 약간 올드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는, 저는 음에드어 네. 저는 약간 회색을 <웃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 좋습니다 정말 뭐 무게 들어보라고 하시는데 말문이 터 막혔고 가볍다고 하는 스틸에 이런 것도 들어봤습니다 음. 근데 이 스틸이랑 차이가 없는 건지 더 가벼운 건지 지금 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스펙이면 1 7만원이 절대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드랭력 엄청나고요 드리클릭은 있습니다 릴링감은중상 조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끝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무게? 릴 자체의 무게감. 이건 진짜, 아, 이건 뭐, 들어보셔야지 알것 같아. 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이게. 어, 이릴 무게 할 정도로 가볍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좀 힘이 좀 생기게 그런 것도 있지만, 자,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릴이. 자, 이번에 신제품으로. 네. 나신차게. 예, 준비했습니다. 어 좋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 라이트지깅문구도 증가하는데, 어, 좀, 좋은 뇌들을 소비자분들한테 보급을 하고, 어, 많은 분들이 좀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고. 라이트지깅이라는 그장르에 네. 정말, 이 무게 하나만으로도, 네. 어필 굉장히 할것같습니 네. 사실은 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맞아. 저도 이제 뭐, 손목이 좀안 좋고, 예. 나중에는 여기 막, 엘보도 그막 그러잖아요. 그런 애보를좀 예. 방지하고, 예. <웃음> 그렇게 예. 해서 좀 가볍게. 어! 요거는 그 라인 묶는 방법 여기 있긴 하지만 은네 그게 그왜 고리처럼 이렇게 뾰로? 그, 그 예예예 예. 그게 옷이 없네요 네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직접 묶으시고 나 예, 이거 네. 그 고리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안쪽이요? 예예 아, 예. 홀이! 홀이 있어서 여기다 직접 묶으시면 돼 맞습니다 예홀에다 묶으시면 됩니다 예 통과를 해 가지고. 저는 사실 기존에 바랑스 제품에 그 버섯 모양처럼 라인을 묶어라 네. 밀리지 말고 네 사실 되게 많이 밀립니다 이거. 초심이신 분들 굉장히 많이 들 하다보면 고기가 네. 안 달려오고 얘핸들은 도는데 스프레이 안들어가 보면 드래그 너무 많이 풀어놨거나 아. 아니면 스프레 감겨있는 그원줄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그런 게 없죠 바라스리들은 네. 버섯 모양으로 못막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모양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없애고 홀을 뚫어놓으셨습니다 작은 네. 네. 배려가 용품을 만드는데 잘하는 건 잘하신다고 예, 말씀을 드려야죠 뭐 사실은 분말할 수 없이 예. 한번 써보시고요 예예 아, 눈에 딱 보이는 네. 핸들 네. 자이 그립 부분이 아, 딱 보기에 이 지금 포장이 되어있네요 이렇게 네 이걸 벗기고 사용하시는 거죠? 그쵸 벗기고 사용하시면 네. 벗기고 사용하시면 무게가 이 정도 가볍게 하려고 소재를 코르크 뭐 가벼운 이런 걸로 하셨나본데 제가 코르크가 삽입된 로드가 있는데 그걸 해보니까 염수나 아니면 손에 때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얘는 무게라든지 빈티지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좋아하시고 네. 저처럼 때타는 거 싫어하고 이런 점이 그러니까 쉽게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재질이 이 콜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다 좋은데 이 콜크 하나 때문에 어, 예. 아 콜크 때문에요? 네아 예, 예. 하나 걸리네 콜크는 충분히 저희 그 파츠들을 판매하놔기 <웃음> 때문에 좀...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왜 충분히 없나요 파츠를 판매하는 사실은 이 <웃음> <판매하고 있죠? 웃음> 예, 파츠를 아, 저희가 예. 판매를 합니다. 근데 예. 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일반적으로 이런 파츠를 판매하는 그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요. 그 10만 원, 15만 원 예. 거의 이거 나그 리액가격인데. 그렇죠. 지금 엄청 이 저희가 판매하는 이 모스테토리라는 서브 브랜드의 음. 이 파츠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대략 가격대가 제가, 제가 하나 찍어볼게요. 자, 무난하게 쓰면 이런 거 괜찮겠고. 예. 에바는, 에바 좋아하시는 예, 예. 에바 괜찮습니다. 추션도 네. 있고. 예. 자, 이건 쿨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예, 그렇죠. 반짝반짝한 거 좋아합니다. 예. 예. 이걸 찍어보면, 아, 카본 핸들. 예, 예. 카본 핸들인데, 이게 어디 있을까요? 튜닝 카본 핸들이니까, 튜닝 카본 핸들 55mm. 이거네요. 음. 6만원, 6만원. 그러면 네. 저걸 검색해보면, 인터넷 소비 자가는 조금 떨어지려나요?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아... <웃음> <웃음> <중에> 안 좋습니다. 아, 저주안 하겠지만, 여러분. 요거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네. 아,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 기호가 정답이라고할수 없는 거니까, 네. 저는 아무튼 이걸 벗기지 않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웃음> 비닐을 벗기지 않고. 아, 비닐를 미니를... 아, 타는 아, 것이나 하시는구나. 예, 예. 그러면 여기다가코르크 그 보호제 있잖아요 아니요 제가 두 번째 취미가 목공을 좀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네. 목공에 그래서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공에도 때압하게 네. 하려는 스테인이라는 게 있고 아그 위에 맨 끝에 뭐 바니쉬라든지 아니면 오일 스테인 같은 경우는 그 상도제가 또또 또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요 아, 그래서 예. 짙어진 그 색감으로 오래 사용해도 딱가안 네. 됩니다 아 그런 수고가 들으니까 코르크는 분명히 목재의 재질입니다. 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이게 그 달봉이는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시죠? 아니요, 깔끔하지 않아요. 뭘판면 깊이 파는 성격이 그거 뿐이지. 저보다는 훨씬 깔끔하죠. <웃음> 생활은 안 깔끔해. 아, 생활은 안 깔끔하게 제가 원하는 것만. 아, 네. 그래서 제가 다,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거. 낚시 야. 야막 이런 거에 관련해서막깔끔하지욕 무장이 먹습니다. 아, 생활은. 아, 근데, 부터니카는 10만원 중반대, 17만원, 이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 바낙스에서 언급하시는 그 소비자가는 22만원이라고 하시는데, 그 가격에 합당한지는 제가 사용을 해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박싱이라는 이 제품이 이런 거다 하고, 소개하는 영상이지만, 왜 언박싱이 그래야 되지? 하고, 유경험자 기획하신 분, 바낙스에 직접 근무하시는 분께 이 일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렇게 하려고 직접 서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마 달고기님이 저보다 더잘하실 겁니다 아니요! 왜요? 뭐 <웃음> 써보시면 아마 저하실 거고 네, 저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편의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예예. 간단하게 설명해가지고 아, 예. 시아초부터 이 원심브레이크 타입도 돼있고 잠시만요 예. 한 번만 되지 아, 천천히 천천히 예. 예. 아, 그 스위치 레버 그냥 스위치 레버를 여기 보시면은 오픈으로 놓고 클로즈가 있잖아요 예예. 오픈으로 당기면 바로 열립니다 오, 이야, 이거. 이제 여기이 브레이크를 오,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놓으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고요. 예. 안쪽으로 이렇게 놓으면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하게 걸고 싶다 그면은이 파란색부터 약한 거거든요. 음. 파란색, 그 다음에 노란색, 빨간색이 가장 강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조절을 하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딸깍하면... 아, 열어서... 그리고 여기도 딸깍하는 거려요 보면은 여기 지금 슈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예, 빨간색으로 예, 예. 여기도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튀어나와 있고 예, 예. 여기가 이쪽 면에 마찰력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 마찰력이 틈인거죠? 그러니까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마찰력이 더 강한 슈고요 보통 원싱 브레이크 마찰 이용해서 하는게 네. 메카니컬 브레이크가 이쪽에 핸들쪽에 있고 네. 이쪽에는 자석을 이용해서 마그네틱 브레이크 맥 브레이크라고 그렇게 네. 하는데 네. 원리가 좀 다르네요 요거는 이제 원심 브레이크 타입이고 어... 말씀하신 거는 마그네틱 브레이크 타입 예, 예, 예. 자성을 이용해서 예, 예. 이제 스프를 잡아주는 거예요. 어, 뱅어씨,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레이크 슈에 대한 마찰력, 이 마찰력으로 어... 잡아주는 거. 총무서요 총수... 이야, 뭔가 같진 않는데 예, 네, 뭔가 이제 그, 바런스만의 어떤. 아, 생각 예, 예, 그렇게 예.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코도 되 있는. 아. 예, 그런 브레이크 타입입니다. 이 사실은 라이트지깅 그 장르가 아니라 네. 캐스팅 장르에서 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인데, 아. 라이트지깅 장르도 뭐 그냥 다 걸어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아니에요. 그냥 빼고 자는 요 그렇죠. 스풀리 백러쉬가 의외로 네. 많이 나요. 의외로 많잖아요. 예. 라이트지깅, 물론 띵 내리는 거지만, 아, 예.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 라이트지깅 때다 걸어놔요. 어, 요거만다 어. 걸어놓고 어. 사용을 하면, 뭐, 그냥 엉덩이 풀리고 이런 것도 전혀 없어. 요거 제가 꼭 사용해보고, 네. 네, 부경 좀 해보겠습니다. 아, 아, 아 근데, 네. 보기에는 굉장히 좋, 좋아요. 네. 요거, AR로 이렇게, 뭐 라인 같은 거. 이거부터 보 지금 M이 되어 있고, P가 되어 있 모노, 아, 모노필라멘트라는 네. 뜻거고요 P는 이제 P라인, 합산하합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0.8, 1, 1.52라고 표시되어 있죠. 네, 예, 예. 보호수구나호수호수로 네, 포스, 표시할 수 있고 영같은 음. 경우에는 동전이 아니라 그냥 손가락으로 돌려도 돌아가요설정 네. 해놓은 네. 다음에 내가 몇 톤을 감아놨다? 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차이가 아. 아. 미리 굉장히 많아한열 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 솔직히 지금 봐서 아 이거 뭐였지? 다 까먹었어요 아. 그럴 경우에 이거를 아. 네, 표시할수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콜크 이거 하나만 빼고 네. 거의 다 제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기능들이 숨어있어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어 이게 컬러가 정확해 이게 이름이 몇 명을 뭘로 하고있 다크 실버라고 보요 다크 실버. 네. <웃음> 제가 지금 지은, 지은 거. 다크 네. 네. 그 실버. 우리 차를 샀을 때. 주색 음, 주색이라고 -Sack. 했던. 주색 네. 그러니까, 그,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진한. 네. 주색 네. 조금 더 진해서 약간 고급져 보이는. 옛날에 어렸을 때 주색 엑셀이 참 인기가 많았는데. 주색 엑셀. 거봐 엑셀이란 그차종로 아시는 그차좀 그말씀하시는부터 얘는 올드한 디자인이 되는 거죠? <웃음>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되게 좋아하요 어. 검은색, 하얀색, 어. 회색 되게 좋아해요 자 올드한 디자인 될뻔 했는데 네. 여기 은색, 네. 은색 이런 게 라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음. 올드한 디자인 쪽으로 흐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긴 합사가 감겨져 봐야지 알겠지만 올드한사보다는 약간 문학한 디자인처럼 네. 주세요 네. 네. <웃음> 네. 아, 저보다 훨씬 못하할수 있는 느 드래그, 그리고 드랙을 조절하는 그이 스타드래그, 네. 드래클릭은 네. 이것도 그렇고. 음. 자, 메카니컬도 한번 돌려보시죠. 이걸 딱딱딱, 딱딱딱, 어. 메카니컬도. <웃음> 네. 네. 네. 아날로그 네. 그 사운드가. 네. 네. 되어있죠. 감성은 참 괜찮은데. 네. 음. 국내 고유의 느리라고 보시면 네. 될거 아니에요. 이거 발라쓰기니. 어 엄청나게 미세하게 조절이 되네? 원래 이스불 조절하는 이, 이건 좀 투박하기로. 네, 근데 사실 원신 브레이크 타입이 네. 메카니컬 브레이크의 어떤 그런 조절이 좀 미세해야 되기 때문에. 오, 사운드도 네. 예. 예. 넣는 거고요. 조절은 예. 있습니다저 전반적으로 제 마음엔 굉장히 듭니다제마음 드는데. 다입니다 어, 실제 사용해서 이만한 고객이 잡으셔야더 <웃음> 마음에 <맘이 웃음> 드실 텐데. 자아 이게 좀 감탄만 할게 아니고 네. 너무 시간을 빼서 저희는 괜찮지만 네. 아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많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어 중간 중간 뭐 실수도 있으셨겠지만 사장님께서 안 보신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네. <웃음> 네. 대놓고 칭찬만 하고 이런 성격이 되지 못해가지고 네. 그거에 참 성의껏 응데 해주시고 네. 알고 계신 지식도. 네, 굉장히 네. 많으시고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홍보도 근근히 하셨지만 유튜버 선배님이시라고 그러실지 어떤 굉장히 부드럽게 재밌게 언박싱하고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노드 어, 바락스 하데스 라이트 지닌과 바락스 아이오닉스 인쇼 아주 아주 신상이라고 하시네요. 5월에 출시됐다고 하시는데 네. 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다만 그 가격대에 성능을 하는지 그거는 절대 이 언박싱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봐야지 알습니까 예. 대리님께, 저는 이걸로 천분 타이라바, 한치 뭐, 각각의 장르 다 해볼 겁니다. 이런 약속만 드리고, 언박싱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장갑을 갑자기 먹기가 뭐해가지고, 예. 바낙스 성이라고 생각하고, 이 장갑을 끼고, 감사히 써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많이들 고습니다 예. 예. 많이 네. 자, 여러분,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